고민! 해결! 네, 뽀샤시하게 해줘요 안정설로? <웃음>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그좀 <웃음> 마음에 안 들었어 나도 이거, 이거 처음부터 가야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웃음> 오늘 세 번째 우리 메가랜드 고민 상담소 우리 역시 게스트는 여전히 김병렬 입니다 네, 공시법 담당하고 있는 김병렬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메가랜드에서 네. 비주얼과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참그 재미없는 게 계속 미네. 메인 씨 이종호입니다. 네. 자꾸 뜻다 분 네. 세뇌가 될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나음에 거부감이 들더라도 나중에는 우리 쌤도 비주얼은 이종호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세뇌 자꾸 시키는 거 내가? 거야. 어. <웃음> 뭐 젊은 건 나보다 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뇌 계속 세뇌하는 네. 거니까. 음. 자그 비주얼도 오늘... 여러 가지입니다. <웃음> 그리 오늘 세 번째 고민 이제 한번 음. 들어보고 우리 고민 해결을 한번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죠? 네, 어우 음. 네. 더워. 음.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처음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게 된 수험생입니다. 처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다 보니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게 1차만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동차를 준비할 것인가 요거 갈피를 잘못 잡겠더라고요 1차만 준비하면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줄어들긴 하는데 또 다음에 2차를 준비하니까 꼬박 2년 동안 준비하는 게좀 부담이 되고 동차를 하자니 2차 과목이 은근 많기도 하고 어려워 보여서 이게 또 주저하게 됩니다 많은 과목을 다 잡으려다가 1차도 못, 합격 못 할까봐도 걱정이 되고요 교수님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요분 네. 질문 같은 경우는 초시 생각고요 처음 하시는 분 같고. 예, 언제 시작하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 지금 시점이 음. 질문이점면 언제냐. 이게 네. 되게 중요하고요. 중요하고요. 1차만 할 건지, 일단 뭐 기본 음. 질문은 동차를 해야 되는지. 또뭐 김병열 쌤이 먼저 한번 예, 네. 고민, 고민 해결을 하면 되죠. 근데 얘기해볼까요? 저는 어, 이 고민의 직접적인 내용보다 좀 다른 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음. 1차만 할까요? 2차는 나중에 해도 될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음. 숨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응. 공부하기 싫은데 응. 그런 게좀 있어. 응.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은 거지. 응.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학생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끝까지 못 밀어붙이더라고요. 응. 그래서 어떻게 됐건 한꺼번에 쫙 밀어붙이는 게 일단 시작이 중요한데 응. 근데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공부할 것도 없는 초시생이 전과을 한다. 이건 어렵죠. 응. 근데 만약에 여유가 좀 있는 분인데 어 시간도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조금 좀 하기 싫고 좀 억지로 하고 이래서 일차만 좀 부담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면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어, 가능하면. 한꺼번에 쭉 하시는 게과목끼 연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뭐 마지노선을 음. 좀 정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일단 어. 기본적으로 저는 한삼 사월까지는 3, 삼 3, 사월 진짜 늦어도 4월까지는 음. 이제 동차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된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네, 뭐 고맙다. 다른 직장 생활이라든가 다른 시간의 제약이 그렇죠. 없는, 없는 분 공부에 집중할 공부, 수 있는 음? 그렇죠. 분. 음. 5월 이후나 6월 이후에 공부를 음.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실강에서, 네. 이제 혹시, 현, 님 그, 저녁반 학생들 있잖아요. 있 저녁반 네. 네, 학생들은 참 안타까워요. 수업할 때마다. 밥 먹고 오시는 그치, 분들 많아요. 밥도 못 먹고 와. 시간 맞추는 시간에. 그리고 보통 너무 지치니까. 음. 어, 7시부터 6시까지 취침시간이. 하... 내가 아무리 웃겨져도 안 웃어. 음. <웃음> 그거는 쌤 재미없어서. 었 아, 왜 <웃음> 그래? 내가 웃기면 엄청 잘 웃어. 아유, 오전에 빵빵 터져. <웃음> 직장인들이나 공부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 계셔요. 음. 어, 그리고 또 당장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뭐 이건 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음. 음.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분들은 1차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이분은 자기가 당장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정년이 어떻게 보장된 음. 일을 하시는 분인데, 동차를 무리해서 하다가 갑자기 이제 1차까지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음. 1차가 안돼버리니까 공부할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아, <웃음> <그럴 수 웃음> 그래서 있어요. 이제 공부를 아예, 공부를 자체를 아예 접어버리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분 몇년있다 다시 오지 않아요? 오긴 오는데. <웃음> 그 근데 일단은 더, 그 밖에 또더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학원에 간다? 창피하다고? <웃음> <웃음> 어쨌든, 뭐, 2차를 꼭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처음 시작을 했다 그러면 민계, 공 정도? 민법계론, 공법 정도를 한번 음. 시작해보는 거. 그래서 점수를 중간에 한번 보고 2차 나머지 과목을 타진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요. 아, 난 맨날 공시법은 뒤로 미루라는데. 음. <웃음> 공시법 수업만 들으면 돼요. 왜 어. 뭐 이렇게 부담 안 드려 한3시간씩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공시법도 조금씩 해주세요. 백률 선생님이 공시법 네. 수업 시간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는 복습하라고 안 해. 수업 시간에 해주지. 이 영상을 딱 듣고, 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런 사람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 그런 분들은 또 사회부터 내가 그럴까요? 월부터 네.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음. 막 응? 그런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음, 네. 댓글 달아주세요. <웃음> 그래서 있을까? <웃음> 김병렬 열공시 쌤이한줄좀오셨나갑니다할수 음. 어, 있는데 미루지 마세요. 짧지? 음. 어 좋네. 좋아. 어, 좋았어. 어. 직장인들, 공부할 시간 없는 분들, 부디 일차관 음. 아, 짠하다. 음.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아, 너무. 네. 아, 예. 힘들어 보여. 예. 너무 긴 말을 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요번 음. 뭐 질문은 좀 이렇게 의견이 맞는 것 같아. 음. 그렇죠? 음, 그래도 그래요. 예, 한세 번째 하니까. 오랜만에. 좀 오랜만에, 같아, 오랜만에 그렇죠? 예. 합도 좀, 좀 맞아가는 예. 것 같긴 해요. 얼굴 크기도 비슷한 것 같고. 예. 예. <웃음> 예. 그러네요. 좀 어. 앞으로 가. 예. <웃음> 댓글로 자꾸 재미있다고 얘기해주시고, 혹시 이제 중간에 게스트가 바뀌고 하면 다시 다시 잡아달라 와 이런 얘기주셔시죠 이게 우리는 ]지는데. 솔직한 댓글을 원하는데 네, 네. 우리 이제 팬들이잖아, 우리. 네, 그렇죠. 팬들 있잖아. 네. 팬들 양반들이 재미없어서 재밌다 그러거든. 아.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김병렬 개인 의견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솔직한 거 좋아해. 재미없어도 좀 재밌다고 얘기해 주시고, 어, 힘내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 인생 그렇게 사는가? 경력. 아, <웃음>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고민 네 번째 네 음, 번째 음, 고민에서 또어또 네 어,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직 안 잘렸죠? 어, 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음, 아직까지는 어, 나오시는 걸로. 음. 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또더가 누구야? 좋은 <웃음> 네. 질문 주셔가지고 우리가 네. 명쾌한 답변을 드려 드린 것아서 고도합니다. 네. 네, 우리 마무리. 음, 우리 마무리. 자, 고민 네. 해결. 해결! 고민 해결